세대 이슈 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 천국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또 지옥이라는 주제가 그 단어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또 마귀도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과 생각과 감정이 결합이 돼서 행동으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나는데 그 말이. 내 안에서 정리가 돼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 때 너는 누군지 아느냐 시험을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게 절을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가 내게 다 주마. 그렇게 마의가 시험을 합니다. 성령께서도 마귀도 천국도 지옥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너는 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대답이 어떤 대답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어져요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지금 표현하면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어느 한 가정에 속해 있고 교회의 단체에 속해 있고 민족에 속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체성이 있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본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성이 있다 나는 어떤 존재야 한 나라에 속해 있고 한국 사람의 중국 사람이 되기도 하고 교회에 속해 있지만 가정에 속해 있고 부모님이 있고 형제들과 자녀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지문이 있다는 거야 지문. 여러분 지분이 틀려요 똑같아요? 틀리죠? 하나님께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영적인 사명이 있는데 그 영적인 사명 다시 말하면 영적인 운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의,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을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그분이 누구냐 같이 합시다 삼위일지 하나님, 삼위일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하나님.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본임을 받았는데 본임을 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가 되어서 이 땅에 본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내가 절대로 복제가 될 수가 없어요 나하고 비싼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형제 부모 가정 자녀 쌍둥이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복제될 수 없다 가짜 합시다 나는 절대로 복제될 수 없다 작게는 가정에 속해 있고 교회에 속해 있지만 그 진짜는 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었다.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믿습니까이 땅에서는 부모님과 형제들과 가족들과 교우들과 같이 연결돼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런 것과는 별개입니다. 내가 너를 키워줬어. 내가 너를 양육해줬어. 나한테 자리하되 천국은 그거 없어요 이 땅에서 있는 그 관계가 천국까지 연결될 수도 있지만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자식을 낳아준 부모라도 부모가 지옥 갈 수도 있고요 자식이 천국 갈 수도 있고 믿음으로 양육을 했는데 자식은 천국 가는데 믿음으로 양육한 부모는 지옥 갈수 있어요 왜 어떤 관리에서 실패했어요. 할머니는 천국 갈수 있는데 손자는 지옥 갈수 있고 손자는 천국 갈수 있는데 부모님과 할머니는 지옥 갈 수가 있어요. 그왜 그러느냐? 각자의 독특한 지문처럼 독특한 자기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아주 특별하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이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대로 내가 할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하여서 나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교회 안에 있어도 가정에있어도 그래서 자녀들도 독특한 개성이 있습니다 그 개성을 나타내서 죄를 짓는 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을 사랑하세요 천국도 그래서 참으로 다양합니다 자 그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좋겠는데 일단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거는 이제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정직하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를 지뢰밭으로 몰아가는 세력들이 있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으로 몰아가 그 함정이 주변에 곳곳에 있어요 부모가 될수 있고 그것이 돈이 될수 있고 친구가 될수 있고 교우 관객끼리 될수 있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내몰려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짝퉁에 되어서 가라지가 될수 있고 또 내가 좋은 열매 맺는 나무마다 하나님이 잘 간수해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나쁜 열매, 안좋은 열매, 열매를 맺는데도 실패하면 또 지옥에 던져줄 수있어다 끌어먹어서 불에 던져서 다다 그러면 불쏘시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뢰받이에요 지뢰밭 지리바. 미가스 3장 8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는다 평생 내가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신으로 예. 할렐루야 다른 성경에는 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의 정의 또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자 지금 열심히 나름대로 살고 있는데 수가성의 우물과의 여자가 물길로 왔어요 다섯 남자가 자기를 거쳐가서 살기 위해서 물을 마시는지 물 마시기 위해서 사는 건지 억지로 사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 여자가 뭐 하는지 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이 여자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되는대로 사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고, 느낌 없이 살고, 의미 없이 살고, 목적 없이 살고, 목표가 없이 사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딜레마에 빠졌어. 근데 무슨 딜레마에 빠졌는지도 몰라요. 대망대로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굴러다니면서 사는 거야. 여기저기 굴러다니다가 남자 만나서 같이 살고, 여자 만나서 같이 살고, 대충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물길러 왔는데 예수님은 그런 여자를 만들어서 새로운 이슈를 막 만들어냅니다 이슈를 만들어 내용이 그거잖아요 요한복음사장들 중에 내용이 물을 달라 나에게 생수를 주세요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면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또 알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새로운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열망? 예배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의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말씀 듣고 나니까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서 뭔지 모르는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로 당시에 신앙이 지식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 여자에게만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 하십니다 신령이라는 말 성령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진짜는 네 마음속에 성령의 자유함으로 채워지는 예배가 있다 그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열어지고 성령의 자유함과 능력과 치유가 나타난 그런 예배가 있을까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다른 양식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지상 최대 의 이슈가 뭐냐 그거는 바로 추수라는 거예요 추수 간접해서 추수해야 한다 근데 이 추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추수에 대해서 신천지가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작태를 벌이는 그런 인간들이 추수꾼이라고 자기들, 자기들끼리 표현합니다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6년이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추수꾼이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부셔버립니다 교회를 접수합니다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교회 중직이 되어서 그 밑에 가서 정말 잘합니다 알랑 알랑하고 잘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교회 중직들의 피로를 다 채워주고 친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두 패로 갈라져요 어떻게 한쪽은 순종을 잘하고 충성봉사하는 쪽으로 가고 한쪽은 교회를 분란 일으키는 쪽으로 막 뒷말을 하는 거예요 뒷말. 뒷말을 뒷말계속해 그래서 나중에 교회가 뻥뻥 터집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들고 일어나서 양쪽으로 붙어요 양쪽 다 알고 보면 신천지에요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당신 뭐라 그랬어? 뭐야? 너는 나에게 뭐라 그랬냐? 뭐 어쩌라고? 같이 두표로 싸워 근데 둘이 알고 보니까 신천지야 그래서 교회를 접수하는 신천지가 얼마나 많은데요 힘들게 교회를 건축해놓고 다 뺏겼어 여러분 신천지가 들어와서 처음부터 시끄럽게 절대 안해요 부드럽게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저렇게 호우. 그리고 자기들을 성형 공부하면서 소개할 때 성교사라고 소개하고요. 기도 많이 한 은사자라고 소개하고 모든 은사를 다 받았다고 소개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솔깃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단체가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오잖아 그러면 모든 은사를 다 받았다고 그러면 성도들이 있는 성도들이 솔깃해가지고 나도 은사 받아볼까 예언 도 받아고 이렇게 된다니까 어디에서 숙소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졌어 반복해서 알고 있으면서 내가 모른 척 하기도 하고 주님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누가 죽기도 하고요 무섭습니다 주님 이 진짜 은사 받은 사람은 자기를 안드러내요 모든 은사 다 받았다고 허풍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모든 은사를 다 받았다고 합니까 나는 딱 하나는 제대로 받은 것 같아요 뭐 방언 은사 어. 말씀의 은사 어. 그래서 영적으로 조금만 잘못하고 비끗하고 이상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받은 거 맞습니까? 내가 환상 본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말씀에 의하면 왜?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신천지 속는 이유는 사단의 역사에서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말씀에 뒷받침이 안 돼서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신천지가 영적인교는또 어떻게 들어온지 아십니까? 들어와서 방언 흉내 내기 같이 방언을 만들어서 막 해요 또 옛날에 과거에 방언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1년동안 2년동안 3년동안 고정간첩처럼 그래서 지방에 있는 교회 건축해서 힘들게 건축해서 피눈물 나게 건축했는데 두 패로 갈라져서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다가 교회가 성도들이 막 떠나가고 아무것도 모르고 새로 온 사람들이나 또 새로운 사람 전도한다 그러는 새로운 사람 어떻게 데려온지 아세요? 신천지 사람으로 데려와요 또신천지 어쨌든 신천지는 신천지는 다 쓸어 버려야 돼요 아, 네. 예. 이만이 구속되고 아, 네. 그 밑에 있는 12명 지파장들 다 쓸어 버려야 돼요 예. 이제 숫자가 더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신천지가 아니고 새천지라고 그러잖아요 신천지 중에서 걸러서 새천지가 된다는 거예요 입을 찢어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최대 갈등하는 요인이 있었는데 갈등과 존재하는 최대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에 초점을 맞추도록 지도하셨어요 3년 반 동안 그래서 오늘 35절에 내가 너에게 로어노니 눈을 들어가 들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 여자가 대화하고 있는데 무슨 대화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대화하고 있는 제자들이 나갔다가 오면서 야 주님 추수를 하려면 늑다리를 더 있어야 됩니다. 와, 늑다리 더 있어야 됩니다. 늑다리 따 추수하게 되겠네요? 늦은 비가 내려야 그때 이제 늦은 비 맞고 추수가 되거든요. 그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시여 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할렐루야. 아니 늑다리 있어야 된다니까요.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는 주님의 말씀과 제자들은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과 제자들의 시각이 틀린 거예요 반 너머에 무엇이 보이느냐 벌써 예수님은 이 여자하고 대화하면서 몇번 이야기하면서 이 여자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추수할 수 있는 추수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생수를 달라고 그러지 예배에 대한 열망이 생기지 성령 충만한 예배를 이 여자가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여자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니까 그차 이리저리 환경이 이끌린 대로 다닌 거예요 환경이 이끌릴 때마다 이런 사람 다 만나고 저런 사람 다 만나고 아저 어 사람 괜찮다 같이 살고 저 사람 괜찮다 같이 살고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리저리 내동등이 치면서 살았어요 조금 더 조금 더 깊이 오면 자기 자신의 영적 정체성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 정체성이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시대의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지금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 속해 있고 가정에 속해 있고 사회에 속해 있고 직장 다니면서도 천국 가면요 너 나의 자식이다. 너 땅에 있을 때내딴이다 관심 없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 상을 나에게 좀 줘? 절대 줄수 없어요. 줄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야. 땅에서는 효도해. 나 배신하지 마라. 나는 너희 엄마고 아빠고 삼촌이고 누구 누구 누구 했지. 천국에 가면 그런 거 없어요. 그 어떻게 천국에는 오직 예수님 다만 잔치는 할수 있어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라고 해서 막 가악 이 하고 막 자기 모든 것다 뺏어 주고 그러진 않아요 왜 이건 내 거니까 자기 거에 대한 하나님의 상이 있다니까요 내가 줄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너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그 가치가 천국의 상으로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고 싶어도 줄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는 가족의 구성원이 애틋하죠 물론 천국에 가서도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먼저 간 부모님이 기도회의 집에 가서 기도회의 동산에 가서 주님께 기도를 요청해서 하나님 좀 불쌍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게 사명이니까 근데 천국에 딱 들어가면 잔치 벌리고 마음껏 할수 있어도 고마워 하지만 그후으로 끝난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막 서운히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여자 보세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이리저리 내농대데 치는 거야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면서 이 여자에게 너도 추술좀 내가 해야 되겠다 아주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이 여자를 복음의 전도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계세요 항상 하나 더 가지고 계셔 많은 은사와 재능과 능력들이 있으신데, 하나님은 아무리 험한 죄인이라도 쓰레기로 보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쑥덕쑥덕하고, 저 인간 이렇고, 저 인간 이렇고, 저 인간 이렇고, 이렇게 가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할렐루야. 다만 우리가 내 삶의 방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 사고방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영으로 시도를 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매뉴얼과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오세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 내가 육적인 생각을 하고 육신에 속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직도 내 속에서 육적인 것이 계속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영과 마음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마음과 어떤 생각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갔다가 교회에 이렇게 오는데, 내 안에 냄새나는 악취로 꽉 차있어요.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세척이 필요해요. 세척. 심지어는 우리가 먹는 그릇도, 수저 하나도 세척을 하는데, 내 안에 거짓말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 세상적인 쓰레기들이 내 안에서 얼마나 꽉 차있는데 이걸 완전히 쓸어버려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염려, 교실, 걱정을 너무 많이 해도 그것이 내 안의 중심에 차지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야기하는데 성전이전, 성전이전, 성전이전 맨날 이야기하는데 성령님은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세요 초점을 잃지 말아라 나 초첨 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뒤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주님을 생각하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게 돼요 우선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급하지 집회도 가야 되지 트럼프가 언제 우리를 막을지 몰라서 불안하고 초조할 수도 있지 트럼프가 움직이고 어떻게 말을 해버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위에 주님이 다 위에서 지금 다스리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생각을 주는 것도 나라마다 주장하는 것도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중국이 새로운 무기로 막 강력하게 또 초강대국으로 하려고 미국에 맞설려고 할 때마다 미국은 미국대로 막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루시잖아요 전염병 하나 때문에 모든 훈련이 울 수도 되잖아요 한미 훈련, 중국, 또 북한 울 수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중심 못 차리면 또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또 있으세요 뭐 화산이 폭발하든지 지진이 일어나든지 홍수가 나든지 땅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것이 흘러 넘친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말라 전염병 음, 하나 가지고 벌써 이렇게 되면 앞으로 종말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천천히 지진과 재난과 기근이 있는데 지난주에 사모님이 그 간증, 간정, 간증설교 같이 이렇게 했는데 나도 참 은혜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나를 은근히 까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소문이 났어요 이번 주 내내 어떤 소문이냐면 사모님이 인치는 사역을 한대요 어 인을 일곱째인을 떼시는 사역을 한대요 그래서 무슨 인을 떼냐 했더니 막막을 떼는 사역을 한다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하나씩 일어나고요. 나팔을 천사의 나팔을 볼 때마다 또 재앙 이 일어나고 일곱 가지 대접인데 천사가 대접을 하나씩 땅에 쏠 때마다 천지가 뒤집어지는 재앙 이 일어날 텐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지금 이거 전염병 하나 가지고 이러는데 앞으로 다가올 재앙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일합니까? 우리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지상 최대 이슈는 뭐냐 재앙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것은 추수예요추수할 것이 많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래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셔서 잃어버린 자서 구원하는 것인데 혼란스러운 정치적인 이슈를 우리 지금 보세요. 보수와 진보가 그러잖아요. 대통령을 탄핵가는데 150만, 160만 이렇게 올라가면 또 반대로 반대국부가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도 막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오셔서 능력을 나타내고 강력한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열심 당원들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지도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해방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당시에 늘 초점이야 야 나사렛 예수 소란수원은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고 소란수러운 유혹들이 굉장히 많은데 수많은 가능성도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당어도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요한과 야거보도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앉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그들의 부모도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자기 아들들이 앉길 원했어 예수님 항상 초점이야. 초점이 흐트리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비밀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아시고요.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은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 뜻이 어디인지 관찰을 하시고 그리고 단순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밤만 되면 항상 들에 가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림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정치합시다. 예수님, 해방시킵시다 로마를 때려 부숲시다. 주변에서 아무리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도 예수님은 오직 그거 추수하나. 당시에도 사회부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회적인 권력이라든지 극우 세력도 있었고 진보세력도 있었고 군대를 만들어서 의용군도 만들지 않고 오직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셨어요 잃어버린 자 내가 오늘도 추수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야 되겠다 자휘어져 추수하게 된 휘어진 땅을 한번 좀 봐야 한다 제자들이 늑다리 있다가 추수해야 된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소리냐? 늑다리 아니라 땅 너머를 파야 한다. 앞으로 엄청난 능력이 이루어질 텐데 그 능력이 뭐냐? 주수꾼의 능력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추수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이나 테러, 전염병 이런 것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혼란스러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마태봉음장 29절에 너의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기도한 대로 선포한 대로 내가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죄를 지적하는 사역이고 예수님이 이 여자의 치명적인 단점을 다 드러내셨어요 네게 남자가 다섯 남자가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의 속에 칩을다 예수님이 지적해서 드러나버렸는데이 여자는 허, 거꾸로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희망감을 맛본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섬지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아들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구속하고 세사슬에 매일 것이 있었습니다 그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남자 다섯이 지나갔다 지금 있는 남자도 네 것이 아니다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슬이 막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죄를 고백하니까 사슬이 벗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이수님뭐라 그랬어요? 에루살렘에도 말고 너희들이 하는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성령과 진리로 이 자리에서 마음이 열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있다. 예배, 예배 드리고 싶다. 여러분 영이 회복되면 가장 먼저 오는 신호가 영쪽으로 살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다. 그거야. 주일학교 언니들도 청년들도 중고등학생들도 어른들도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기 원하면 언제라도 오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가자 예비들이자예비들이야 살아 예비들이야저녁병이안와 네. 마스크 갖고 다 집에서 가자 집에서 예비들이 예비드리... 이게 아니고 아이고 믿는대로 되니까 믿는대로 너의 믿음대로 될줄아자마복음구장 29절에 주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믿음 따로 했는데 믿음이 어디 가버렸어요 왜 자꾸 안되는 쪽을 믿으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배에 대한 열망이 막 들끓어야 돼요 믿습니까 예배는 예배인데 어떤 예배 신호한 고 통한 예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소개해 주신 거예요 야이 여인이 성령과 진리로 정말 예배를 원하는구나 어? 죄 용서가 있고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의 인화심이 있고 성령의 인지심이 있고 지금까지 드리는 그런 예배 에루살렘을 지금 하고 있는 예배 그리스민산에서 하고 있는 예배가 아닌 대짜 다른 형식의 예배 형식이나 외식이 아닌 그런 예배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도 드요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소개하시는 거예요 참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제자들에게는 이런 걸안 가르쳐 주시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라는 걸 알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물동이를 내려놓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간 사람을 다 데리고 와버렸어요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세요 할렐루야 열정이 막 생기는 거야 여자의 말을 듣고 저 여자가 무슨 여자야 별로 좋지 않아 행실이에 그런데도 말그 여자의 말을 듣고 사람이다 와버렸어요 제자들은 넉달 있다가 추수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눈을 늘어 밭를 보라 휘어졌다 무엇이 보이느냐 넉달 있다가 추수해야 되는데요 비가 와야 되는데요 아니야 반 너머에 누군가가 오고 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무더기로 왔어요 무더기로 낯은 그대로 있지만, 반 너머에 영혼의 추수가 있다. 영혼의 추수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 영혼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다 와가지고, 메시아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서 주무시면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막 잔치를 벌려버린거예요 할렐루야!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마귀가 너는 너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자기 안에서 걸러져서 자기 안에 거르는 역사가 있어요 거르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죄가 들어와서 죄를 걸러내버리고 안 좋은 사건도 하나님 사탄아 몰라가라그래고 좋은 사건으로 만들어버리고 할렐루야 그런 기능이 우리 안에 가동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 자주 오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